어, 건담으로 음. 이제 출장 세팅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 합니다. 이런 건담은. 음. 자, 어, 저희가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이제 디오리움이라는 수족관에 왔는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관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수족관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수족관이 아니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만의 컨셉으로 이제 약간 보시면은 생물이 많이 없지만 예. 생물도 지금 확장할 공간 예정이긴 하고요 아, 예.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 수족관이 아닌 수족관이었습니다 어, 수족관 이름이 디오리움이잖아요 예. 예. 디오리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디오리움은 창의성이다 창의성 예. 아. 아. 예. 디오리움은 디오라마랑 테라리움의 합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창의적인 거예요. 요 예, 예. 아, 근데 진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본 예,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디오리움에서 가장 잘하는 것 만드는 것 그냥 모든 예, 새롭게 창의적으로 예. 그 지금 여기 어, 앞에 보시면 지금 요새 펜트하우스에 많이 나오는 법과 자유의 신상인데 요걸로도 지금 만드신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작품 구상하고 있어요. 아, 작품. 새로운 작품. 예, 네, 이거를 어항에 넣어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텐트하우스를 네. 완성된 건은 디오리움 인사이즈 보셨어요? <웃음> 와. <웃음> 네. 텐트하우스좀 즐겨 보거든요. 요새 진짜 핫템 핫템 드라마잖아요. 예. <웃음> 네. 야, 이거 참. 텐트하우스 네. 코끼리 얘기하자. 예? 응? 응? 옛날 영화. 텐트하우스 코끼리. 그, 그만해요? <웃음> 그만 하냐고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자 <웃음> 웃으셨어 의장님 아 진짜요? <웃음> 네, 아 이거 웃어주면 안돼 계속 하거든요 저거 <웃음> 아나 아, 진짜 웃겼죠? 아니 뭐라 말을못 하겠고 <웃음> 어, 제가 지방 내려오면서 다른 건안 힘들었는데 저걸 듣고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 아무튼간 <웃음>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편집을 사실 많이 걷어야 네. 죠자어 네. 저희 이렇게 수조가 다 있는데 요 아, 예. 수조에서 제일 좋아하는 혹시 하나 원픽 수조가 음. 있으시면 어떤 걸까요? 공개가 안된 저 앞에 다섯 장 주죠. 아 네. 저희가 뭐 찍어 보지만 출품하면 이제 네. 공개하는 걸로 궁금하시라고. 아, 그러고. 오. 예, 알겠습니다. 세팅된 거 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세팅된 거요. 네. 지금 완성된 거 중에 이거는 진짜 내 스타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처음이랑 약간 변질은 됐는데 처음 모습이 그대로 복원되었을 때는 이 수조가 제일 아. 아, 아 예. 어떻게 변질이 됐죠? 처음에 이제 나룻배이고 했는데 그거를 나무젓가락으로 다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나룻배를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러지면서 이제 훼손이 돼갖고 이제 다시 만들기가 애매해져갖고 이제 약간 다른식으로 복원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네. 인스타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예. 인스타 사진을 예, 한번 예,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룻배를 쓰면 훨씬 더뽑 예. 예. 진짜 더잘연스다 그 디오리움이라는 수족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많이 판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디오리움? 많이 많이 판매된다기보다는 예. 제가 하는 게다 성형이기 때문에 예. 성형이랑 이런 세팅 관련해서 예. 하기 때문에 꾸준히 저기 앞에 있는 유목 유목들로 아 이제 성형하는 게 예. 제일 잘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수족관을 이제 시작하시거나 그리고 물방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디오리움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좀 어, 수족관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작은 꿀팁 한 가지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제 막연히 이제 수족관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예전처럼 그냥 물품이랑 고기만 판다고 해서는 순산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라도 만들거나 저만의 컨셉으로 뭔가 일단 창출해서 나가야 손님들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각자 그만의 책색과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예. 예. 제일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물생활 입문자들에게 어 추천해주고 싶으신 어항 사이즈 입문자들입니다. 네, 예 입문자들, 입문자들 예. 처음 오셨다 방송이나 예. 뭐 이런 것들 네. 제일 이제 처음에 이제 어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반을 추천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두자로 가면 두자 이제 소폭 정도가 좋긴 한데 손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두자도 크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제일 무난한 사이즈가 보다 만 가지는 사이즈가 가반입니다. 사이즈? 예. 예. 그러면 지금 판매되는 수조 사이즈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예요? 자반이랑 두다좋포 아 네. 저희가 이제 경부쪽 오면서 대구, 그다음에 뭐 이런 진주 이런 데를 창원. 도, 더 창원 이런 데 들려서 왔는데 여섯 번째거든요. 근데 부산 수족관 사장님들은 자반을 추천해 주시네요. 맞죠? 어, 네. 그 전에 수족관님, 수족관 사장님들은 두자, 소포. 소포, 뭐 광포 이렇게 추천해주셨는데, 근데 제일 잘 팔리는 건 공통적으로 자반이었습니다. 주저포, 예. 네. 이게 처음 입문자들이 두자는 좀 약간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좀 약간 크게 느꼈는것 같아요. 예. 제가 놓친 부분이죠. 예. 두자는 왕호나무니까. 네, 예. 저희 유튜브 보셔도 예. 뭐야 여기 두자를 왜 해, 왜냐고 되니 그러니까. 항상 뭐추천해달라고하면 석자부터 시작하거든요. 하이, 저 특히 석자, 하이. 예. 하이. 예. 하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 이 문제인데 너무 부담 두자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크기라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질문하고 싶은 심사 있으신가요? 음, 마지막 질문. 질문 한 가지 남았거든요. 음, 질문 진짜 현실적인 질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두자 가격인가요? 예. 예 저거 그대로 톡대로 구매하면 얼마죠? 아 어려운 질문.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진짜 예, 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음. 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있어요, 진짜 네. 진짜예요. 진짜 이거 사야겠다. 그 예상어항만어만어만 예? 아, 뭐뭐 네. 뭐 특가로 50만 원 50만 원 애니멀로 보고 오신 분한테만 아 50만 50만 한한 진짜요? 네. 오오오오오리 앞으로 네, 예. 계획이라든지 추구하는 음. 방향 이런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디오리움 이름 자체로도 뭔가 앞으로 색다르게 계속 이제 혼합하고 창의성 있게 나아가는게 목표고요 이제 저같은 이제 좀 쉽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제 클래스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예. 네. 이제 많이 전파하는 거. 아 클래스까지 생각하시고 계신거에요? 네 되죠, 클래스도 어? 지금 따로 조금씩 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하고 네, 있어요. 원래 이제 테라리움이 주기 때문에 테라리움 클래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군 저도 들어가야죠. 겠아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잘... 자 지금까지 어, 수족관 대동어지도의 음. 6편 디오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어항을 보고 싶다 하시는 디오리움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 t v 의 테드. 기어리역! 빨리 오세요, 저는. 비키였습니다. 안녕!